자 2021년도 6월 실시한 평가원 화학 2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1번부터 풀이 들어갈게요 뭐앞 페이지는 쉬우니까 그냥 대충 툭툭 치면서 갈게 면심이 빵이잖아 면 한가운데 있다는 거거든 따라서 이면이나 이면이나 모양 똑같겠지 뭐 따라서 면 B를 나타낸 건 A하고 똑같은 그림 찾으면 되니까 예, 답은 5번 되죠 쓱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표면 장력 기본 문제잖아. 표면 장력이 있수록 이게 잘안 퍼지지.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니까. 따라서 가설이 뭐냐. 어, 표면 장력이 클수록 그러니까 물이 에터널보다 더 많은 동전을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결과 넣은 동전의 개수는 물이 더 많겠죠, 뭐. 왜 가설이 옳다라고 했거든. 그렇지? 그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기억 A는 B보다 크다. 맞는 거고. 다음에 왜 동전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 왜 물이 안 넘쳐? 그렇지. 표면장력이 물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탄올이 물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다음에 표면장력이 클수록 더 동글동글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같은 부피 액체 방울은 물이 에탄올보다 더 동글동글하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죠.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이거는 여기 상표형 그래프는, 말하기 간단하게 나온 거는, 그냥 나온 대로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 그래서 끓는 점이 P1ATM에서 P1 쭉 가서, 그때 액체하고 기체가 만나는 요 지점이 끓는 점이잖아. 그래서 요게 A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는 거지 뭐.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A가 T2보다 크다. 기억은 맞죠? 다음에 는 T1하고 P1. T1에서 P1이면 여기쯤 쭉 올리면 좀더 올라가니까 여기쯤이거든. 그러면 가장 안정한 상태는 액체가 되죠. 그래서 곡체가 아닌 거고. 다음에 T1, P2. T1이고 P2면 이 위치. 아, 액체하고 고체가 상태가 변하는 과정이야. 거기에서 응고된다는 건 액체가 고체가 된다는 거니까 엔탈피 값이 떨어져야 되거든. 따라서 델타 H 값은 음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0보다 크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맞는 거 기억 하나가 됩니다. 됐지? 다음 갑니다. 자 우리 어, 이거 XYZ 누군지 찾는 건데 여러분 끓는 점은 분자 간의 힘이거든 자 그래서 끓는 점이 HF가 가장 높다라고 적혀 있어요 HF가 자 우리가 끓는 점 수소결합이나 쌍극자 힘 같은 거 비교를 할 때는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분자량이 좀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분자량이 hf는 한 20쯤 되고 hcl은 36.5고 다음에 f2는 이거 두 개니까 38이니까 야, 이게 수소결합으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 먼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hf가 끓는 점이 가장 높입니다 hf가. 다음에 x의 끓는 점에서 y하고 z는 각각 액체와 기체 상태인데 한번 볼까요? x는 드디어 기체가 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Z는, 아, XY는 여전히 액체인 거야. 그러면 Y를 끓이려면 온도를 더 높여줘야 되잖아. 따라서 Y가 X보다 끓는 점이 높다는 걸 뽑는 거고, Z는 벌써 기체래. 금방금방 기체되는 녀석이네.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됐지? 따라서 끓는 점 순서 잡혔고, 그럼 끓는 점이 HF가 제일 높으니까 얘가 Y가 되는 거고. 다음에 HCL하고 F2는 분자량 비슷하죠? 38이나 36.5나 그럼 그때는 에 쌍극자, 쌍극자 힘이 있는 HCL이 F2보다 약간 더 높게 되죠. 따라서 Y, X는 누구? HCL. 세 번째 A가 Z 해서 XYZ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Y는 HF다. 기억은 맞고 X는 액체 상태일 때 기체면 뭐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분자가 무시하는 거고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 쌍극자임이 존재한다가 맞고 끓는 점은 Z하고 CL2, Z 그리고 CL2, Z는 F2죠. 그러면 내가 F2하고 Z입니다. 그다음에 CL2 비교하면 무극성 분자기 때문에 분산력만 작용하거든. 그럼 플로린보다 CL이 원자번호 더 크고 원자량도 더 크니까 분산력이 CL2가 더 크죠. 그래서 끓는 점은 Z가 CL2보다 낮다. 그렇지?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답은 기닛이 다 되는 거야.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5번. 자, 우리 그 엔탈피에서 여러 합 반응식에서 주의할 게첫 번째 개수. 개수는 몰수다. 기억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 부호. 오케이? 그래서 이 방향 갔냐, 이 방향 갔냐. 엔탈피 부호뿐 아니고.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상태. 게스냐, 액체냐. 잘 보셔야 돼. 요거는 이제 개수 몰수에 대한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들어가면 연소 반응은 마이너스니까 흡열이 아니고 발열이죠. 뭐 연소니까 발열이죠. 뭐 다음에 1g의 C2H2. 여러분 이거 분자량이 26인데 이거 2몰 태웠어. 그럼 몇 g 태운 거지? 2곱하기 26g 태웠을 때 이만큼 나온다 이 뜻인 거야. 근데 나는 질량을 1g 가지고 있거든. 따라서 질량이 몇 배? 2분의 26분의 2 곱하기 26분의 1배잖아 따라서 이 녀석의 엔탈피 값도 얼마? 2 곱하기 26분의 1배 시켜주는 거야 26 살려놓은 건 계산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때려넣으면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죠 니은은 다음에 티귿 이거를 각각 1몰씩 개수를 1로 잡으면 돼요 1로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열도 나누기 2 하시면 되는 것이 뭐 따라서 반응열, 출입하는 열은 2220이고 N은 1300이니까 위에가 더 크지. 따라서 C2H2가 C3H8보다 많다가 아니고 작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답은 ㄴ 하나만 돼요. 첫 페이지 휭 하고 넘어갑니다. 별거 없죠? 다음. 6번 문제. 삼투압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삼투압이라는 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 따라서 이쪽은 물의 양이 줄고 이쪽은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맨첫 번째 10g을 넣었어. 물을. 자, 그리고 5%짜리에 넣었더니 이 녀석이 감소했대요. 그럼 감소했다는 건 물이 빠져나간 거니까 저 농도가 무고 애가 고농도가 5%가 되는 것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10%를 하게 되면 농도가 더 진해졌으니까 더 많은 물이 빠져나가게 되거든. 그럼 무의 질량은 더 감소하는 거지 뭐. 따라서 측정한 남아 있는 무의 질량은 10%일 때가 더 많은 물이 빠져나가니까 더 감소할 거야. 오케이? 당연히 이거는 10g보다도 작은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문제 갑니다. 자, 그래서 기억 A가 B보다 크다. 해결이 됐고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은 농도가 빵이잖아. 무는 농도가 물보단 좀 진하지 않겠어?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는 10g보다 질량이좀더 커지게 되겠지 뭐.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배추를 절인다. 그리고 뭐, 우 매실액, 버슨 뭐, 아, 이름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거 등등 만들 때 설탕에 잰다든지 소금에 잰다든지 다. 그치? 삼투압 이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디급복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급이 맞는 것이. 됐죠? 7번. 그래서 6번까지는 휙휙휙 휙, 휙. 예, 날아갈 수가 있고 7번은 여러분들이 속도감 있게 좀 하셔야 되는데 수능을 선택했으면 어, 농도식 기본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이용해서 용질의 양식도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 몰랄농도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셈이 개념에서도 많이 했었잖아 그치? 화투 개념 완성에서도. 그 다음에 ppm이나 퍼센트 %나 기본적으로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정의라는 게 뭐였어? 항상 뭐분의 뭔데? 밑에는 기준, 위에는 용질의 양. 따라서 밑에가 두배 되면 위에도 두 배. 이런 관계를 뽑아낼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걸로 풀면, NaOH 1g이 녹아있는데, 1몰 o 날, 이거부터 처리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1몰 o l 날이면, 여기다 쓸게요. 어? 팔이 아파서. 그러면 1몰이라고 먼저 쓰는 거야. NaOH가 1몰이 있어. 그럼 물몇 g에? 1,000g에. 그럼 두개를 더하면 용액의 질량인데, 그렇지? 우리가 몰수하고 질량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몰을 질량으로 바꿔야지. 화학식량 이용해서. 따라서 NaOH 1몰이면 40g이 있는 거고, NaOH가. 물은 1,000g 있으니까 두개 더해버리면 용액의 질량은 1,040이 되죠. 그렇지? 여기 1,040인 거야. 1몰할 농도 1몰이 있으면. 그런데 애가 40g 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1g 있거든. 그럼 실제는 1g이 있으니까 40이 아니고 1g이 있으니까 몇 배? 40분의 1배 시켜주면 용액의 질량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오지? 0, 0 지워지고 4, 2, 8, 4, 6, 24, 26g. 따라서 1g이 녹아있는 1몰랄농도 NaOH 수용액에는 NaOH가 1g, 용액은 26g, 물은 25g 있는 거죠. 거기에 물을 Wg을 더 추가했대요. 그럼 이렇게 한 것이 용액의 질량입니다. 그렇지? 용액의 질량. 그렇게 해서 맞는 게 400ppm이래. 이것도 정의로 가자고. 뭐식 대입할 게뭐 있니? 그래서 400ppm은 이렇게 쓰는 거죠. 400g이 있어, 용질이. 오케이? 퍼밀리언이니까 전체 몇 g에? 100만 g에. 전체 100만 g에 400g. 아, 이 녀석이 400g 있으면 전체는 100만 g 있는 거야. 근데 실체 이 자식은 몇 g 있니? 1g 있잖아, 1g. 그럼 400g이 아니고 1g이니까 용질이 400분의 1배니까. 용액의 질량도 400분의 1배 되면 되겠네? 따라서 100만을, 넷, 다섯, 여섯, 400으로 나눠주면 이게 용액의 질량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한줄딱 써가지고 달리는 거야. 그래서 슥슥 나누게 되면 두개 지워지고, 4, 4, 2, 8, 4, 5, 20, 2,500 떨어지지 않니? 따라서 W 계산하면 2,500에서 26을 빼면 얼마? 2,474 떨어지겠네. 그래서 답은 2,4,7,4, 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하고 개념 이런 것도 조금 알고 있으면 알아서 좀 풀이 과정을 단초라 시켜서 푸는 게 좋겠어요. 음, 다음 갑니다. 8번은 이게 좀 올드한 문제인데, 요게 키입니다, 키. 온도 같은 지점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표에서 그냥 풀려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가로축은 온도, 세로축은 증기압력 그렇게 해가지고, 온도가 T1으로 같은 점, 두 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하나는 온도가 T1일 때, 음, 300이네. 300짜리가 있고, 300이 더 크죠. 하나는 T1일 때 78이네. 그러면 T1일 때 300인 게, 에탄올이잖아, 올. 한글로 올이라고 쓸게. 다음에, T1일 때 78인 게 이거죠? 아, 아세트산이잖아. 이렇게 딱딱 해놓으시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300갈때 온도가 T2다. 산이. 잡아놓으시고. 됐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죠? 78? 아, 좀 이렇게 좀, 중... 아이씨. 78? 야, 더 내려가, 니가. 쫙! 쫙! 그럼 78일 때 여기에 딱 겹치는 지점이 바로 온도 얼마? 30도. 하면 세개다 잡히는 거지만. 그래서 이거 보고 푸는 거야. 따라서 T2는 30보다 크다죠. 그래서 반대로 썼으니까 x. 다음에 T2에서 증기 압력은요. T2에서 증기 압력은 올이 3보다 크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는 맞지. 외부 압력이 2 4 0일때 대충 여기 좀 되겠죠. 그때 끓는점은 올은 요 지점이고 산은 요 지점이니까 산이 올보다 끓는점이 더 높지. 따라서 산이 올보다 높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비교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요거 좀 되게 올드한 문제거든. 나온 지한 5, 6년 된것 같아. 그래서 온도 같은 지점이 있을 때, 그냥 요렇게 그래프 쓱쓱 그려서 하는 게 훨씬 편했어. 쌤 기억엔. 다음 갑니다. 다음. 9번. 어, 이거는 뭐, 보면 알겠지만, 염에서 강염기 또는 강산의 이온은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약산 CH3COH 있고 그녀석의 짝염기가 있잖아. 그것도 5mm몰,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 수니까 5mm몰 같은 몰 수가 있거든. 뭐 완충 용액이지 뭐. A는 완충. 그다음에 이 녀석은 이런 거 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추가 발음 같은 거안 하니까. 그럼 여기에는 CL도 신경 쓰지 마세요. H 플러스가 있는 거거든. A 몰 농도. 그런데 섞었더니 부피가 100mm로 2배 됐잖아. 그럼 몰 농도는 반대겠지. 그럼 l 는 얼마? 2분의 1A 몰 농도의 수소이온이 있다. 뭐 물어보면 쓰는 거고 안 물어보면 뭐안 해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완충 용액과 뭐 염의 액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묻는 거니까 따라서 기억, 가이에서 사용한 이거 NA 신경 끄시고 CO-가 물에서 수소이온을 받잖아. 수소이온을 받으면 브랜스테드 염기로 작용하는 거지. 뭐. 그래서 물을 OH-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염기성이다가 맞죠. 다음에 니은 0.01mol의 NaOH를 A에 첨가를 했어요. 염기를 첨가한 거거든. 그럼 평행에 도달했을 때 OH가 이만큼 생기냐? 이건 니은은 웃기는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 강염기니까 OH-가 0.01mol이 있는 거거든. 물에 녹여버리면. 근데 여기 아직 산이 남아있잖아. 그럼 애랑 얘랑 반응하겠지 뭐. 따라서 OH-는 이것만큼 안 생기지. 이거보다더 줄어들어버리는 것이 뭐. 그렇지? 따라서 니은은 x 다음에 디귿 0.1몰 농도 HCl 10ml를 넣었을 때 pH 변화, 완충용액은 pH 변화가 별로 없다고 라 했잖아. 따라서 pH가 산을 넣었으니까 감소는 하는데 n 는쫙 감소하고 n 는 살짝 감소하고 따라서 pH는 A가 B보다 더 많이가 아니죠. 조금 감소한다. 그래서 맞는 거 XXO니까 예, 기억만 맞네. 그 답은 1번 하는 거야. 그래서 완충용액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냐? 묻는 게 바로 9번이에요. 이런 것 등등 안 물었죠. 예, 네, 다음 갑니다. 자, 이거는 농도에 대해서 뭐나습 봤더니 밑에 증기압력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식, 음, 용액의 증기압력은, 요 순수한 용액의 증기압력, 용, 물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분율을 놓고, 그다음에 증기 압력 변화는 용질의 몰분율로 뜬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몰분율은 몰수비라는 거. 전체 몰수분의 이게 얼마냐 몰수비야 오케이 비만 따지면 결국은 이 문제는 A하고 물에서 몰수비가 얼마냐 그것만 묻는 문제잖아요그 그것만 따지면 돼요 그때 첫 번째 퍼센트하고 용액의 질량 나왔을 때 용질 A의 질량 어떻게 구하지 퍼센트 곱하기 전체 용액의 진량. 나누기 100 하면 되지. 따라서 4 곱하기 75 하면 300 나오거든. 그럼 나누기 100이니까 이거 3g 있는 거야. 그럼 전체 75g이니까 A는 72g이 있고 A는 분자량이 60 나왔으니까 너는 1분의 2몰 그리고 뭐, 물은 분자량이 18이니까 4 곱하면 4, 8이3 2이죠얘 예, 4몰. 따라서 나한테 중요한 건 몰수 비가 중요해. 따라서 너 1몰, 너 80몰. 전체는 81몰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A의 몰분율은 81분의 1이죠. 80분의 1 아니에요. 그래서 맞고. A의 증기압력은 이거 쓰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물의 증기압력이 나와 있잖아. A에다가 용 물, 물의 몰분율 곱하면 되지. 그럼 물의 몰분율은 얼마? 81분의 80. 제대로 곱했네. 그래서 니은도 맞죠. 이것은 3g을 추가 넣었거든. 사실 1몰이 아니야. N몰인 거야. 3g이면 N몰. 그럼 또 3g 더 넣으면 이게 2가 돼버리지. 그때 증기압력 내리면 용질의몰분율 쓰는데 요거 전체 써야 되잖아 쟤는 왜 81이 나왔냐면 전체 81로 그냥 고정한 거야 분자만 두개 넣어버린 거지 근데 실제는 전체가 얼마? 82 나오잖아 그리고 A의 몰분율 2잖아 곱하기 A 이게 이것의 답이 되는 것이 지 뭐. 41분의 1 따라서 N은 땡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야 어쨌든 이식 자체가 머릿속에서 싹다 들어와 있어야 돼 쉬운 문제예요 이건 다음 넘어갑니다 11번은 이전에 기출문제죠 나온 문제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되지 어쨌든 결합에너지인데 여러분 복습 다 알고 있겠지만 결합에너지 A 끊을 때 B 끊을 때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요래 돌아가면 되잖아? 그래서 반응물은 더하고 생성물은 빼고 이게 머릿속에 싹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에너지를 보니 N2 있어? 체크. 다음에 NF 있어? 체크.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때 문제도 기출도 그렇잖아요. 위에 식, 아래식 연립해서 나머지를 없애주라고. 그러면 요식을 친절하게 개수도 다 맞춰놨어. 따라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그냥 슉슉슉 H2하고 치워져버리는 거야. 따라서 반응물은 뭐 있어? N2하고 3F2. 생성물은 뭐 있어? 이거 있잖아. 따라서 그 식은 내가 두개 식을 더했기 때문에 식 하나 나와요. A-90 나오고. 그걸 결합 에너지로 풀게 되면 N2 결합 에너지 더해. 얼마니? 945. 다음에 F2 결합 에너지. 그걸 구하는 거지. F2 결합 에너지를 X라고 쓸까? 근데 그런 F2가 3몰 있으니까 3X. 그다음에 생성물 NF 결합 에너지 빼. 그런데 NF3에는 NF 결합이 3개가 있는데, 그게 전체 두개니까3 곱하기 2에서 6 되는 거죠, 뭐. 6배. 따라서 6B 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X를 계산을 하면 A는 3분의 어, A 쓰셔야 되고, B는 더하기 2B라고 쓰셔야 되고, 요거는 숫자 미리 나눠버릴까요? 나눠질 거, 나눠질 거야. 3. 3. 3, 3, 9, 3, 2, 3, 3, 5, 15. 그렇죠. 그럼 싹 넘어가면 마이너스 345 떨어지겠네. 그래서 이걸 찾으면은, 예, 2번 있죠. 예,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 연습 조금 하셔서, 헬스는 뭐,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치? 이런 관계만 뽑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쓱 보시고 한 줄로 뽑는, 그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2점짜리잖아요. 게다가. 그렇지 기출로 나왔을 땐 그때 3점이었나 했을 텐데. 음, 다음. 어, 12번은 기체 운동의 해석 파트예요. 기체 운동의 해석. 음. 그래서 기체 운동의 해석인데 결국은 내가 몰수를 뽑아내는 과정이 핵심인 거지 그래서 몰수는 온도도, 다른데. 온도도 다르니까 이것이뭐 PV 나누기 T 자 그래서 X의 온도는 T 다음에 Y의 온도는 2T 그냥 1, 2예요 그래서 그걸로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다 그냥 쓸까요? Y, 4 곱하기 1뭐 PV 다 1로 까버릴게 4 나누기 2니까 Y, 2 X는 3 곱하기 2, 나누기 1이니까 3이 6. 그럼 몰수비는 3대 1. 그래서 분자수는 X가 Y의 3배이다, 기억은 맞는 거고. 분자량은 저거 쓰는 거지. X의 질량이 Y의 2배래. 그래서 6이니까 대충 두배되게 이거 분자량 2라고 쓰면 몇 그램 나오지? 2, 6에 12그램. 그럼 n은 질량이 X가 Y의 두배니까 얘는 6그램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럼 n은 얼마? 분자량이 3되면 되죠. 그래서 분자량비는 2대 3. 그래서 X가 Y의 3분의 2배다 니온도 맞죠 디귿시 문제인데 우리 기체 파티에서 밀도 나왔을 땐 부피분의 질량으로 푸는 경우도 있지만 뭐 P, M은 T, R, T 기체에서 밀도 나오면 이 식도 한번 고려해봐라 그럼 편하게 풀수 있는 경우가 꽤 있다고 라 했잖아 자 그래서 압력이 P일 때 지워 그럼 밀도는 온도분의 분자량이거든 그래서 쓱 들어가면 온도 T, T는 일로 가요 1분의 분자량 쓰면 되죠 Y의 분자량 3 다음에 X는 온도는 2. 2분의 그리고 분자량 2. 이렇게 되지. 그럼 위에는 1, 밑에는 3이니까 얼마? 3분의 1. 그래서 이것도 맞죠. 기니트다 맞네. 그래서 PV는 NRT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고 하 묻는 것이 요거 12번 문제인 거야. 쉽죠? 그런데 3점이네. 주는 거죠. 다음. 자 요거 요거는 식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냥 식이 한 번만 써볼게요 제가 ka는 ha분의 h곱하기 a 그리고 몰 농도로 쓰면 c분의 h의 제곱 그리고 이온화도 쓰면 cr파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 농도 나왔고 음다 전부 다 약산이니까 이식 그대로 쭉쓸 수가 있거든 따라서 요식 그대로 요거하고 요식 고거 가지고 이거 K값 계산하면 농도 20분의 1이죠. 그리고 pH. 아니다. 제가 잘못했네. 농도는 20분의 1몰농도. 여기 써야겠다. 좀 보기 좋게. 20분의 1. 대체? 그런데 농도는 요식을 쓸 건데 농도는 분모에 있으니까 뒤집어주면 되겠네. 따라서 N은 20 곱하기 수소이온의 제곱. 10에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니까 10에 마이너스 6승 되겠지 뭐. 따라서 이두개 비교를 하면 N은 2 e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 N은 10에 마이너스 7이니까 이게 K값이 더크셔야 따라서 H, A가 더 강산이다. 그래서 H, B는 H, A보다 더 약한 산이다가 맞지. 니은은요, 여러분. 이걸 구하는 건데 한번 잘 봐요. 이 식에서는 이걸 구하는 건데 이걸 구하려면 봐봐. a라 A하고 이두 e 개를 알면 이거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pH나 이걸 알면 구할 수 있는데 쟤는 K값은 주어져 있거든. pH가 안 주어졌잖아.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서 H를 구한 다음에 때려넣어서 구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이것도 기출 나왔던 문제잖니. 교육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거 약산이잖아. 그럼 약산인 경우에는 이 값의 의미가 뭐야? 나 이거 100개 넣었는데 이게 한개 생겼어. 이런 의미잖아. 그럼 HP는 100개가 아니고 99개지만 약산이니까 조금밖에 안 사라지니까 그냥 초기값과 같다고 놓고 풀면 되거든. 이식 자체가 다 그런 의미니까. 따라서 저게 뭐야? 100개 중에 한개가 이온화됐다? 그렇지. 이온화도가 되는 거야, 이온화도. 따라서 이걸 가서 가야 되면 차라리 이온화도로 계산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죠, 저값 자체는. 따라서 니 니은 보기는 저 값을 이온화도로 계산을 하면 쓱 넘겨서 루트 1분의 KA잖아. 그러면 저거 C는 또 저거의 반이네요. 40분의 1몰 농도.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40 위로 올려버리고 그리고 K는 10의 마이너스 7승 되는 거지. 뭐? 그럼 대입하면 이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2 e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어 A보다는 커야 되겠네. 그래서 땡 것이 뭐? 니은 대체 다음에 이것 1 0미리에 나와 1 0미리에 0.025. 근데 쟤도 0.025몰롱도 1 0 m l 고 애도 0.025몰롱도 10ml니까 같은 몰수 넣은 거거든? 그럼 완전 중화되버리죠. 그러면 남는 건 A하고 B만 남지. 아, NA하고 B만 남지. 근데 그거 액성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염의 액성 묻는 거죠. NA하고 B. 애는 신경 쓰지 마라. 이게 문제지. 그래서 물에서 H플러스를 플러스. 지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당겨와. 그럼 H플러스를 당겨오니까 프렌스테드 염기. 그래서 염기성이니까 7보다 크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 기억하고 디귿 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3문제 아주 가볍게 그냥 풀수 있죠. 하여튼 이식 자체는 안 쓰고 머릿속에 있어야 돼. 수능 선택을 했으면 다돼 있겠죠? 13번. 어, 어 14번 가야죠. 네, 14번은, 으, 그냥 화학 반응식이죠, 이게. 그냥, 그치? 그냥 화학 반응식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음, 우리가 어쨌든 이 화학 반응식에서 몰수는 PV, 온도도 48박 바뀌니까 이렇게 나눠 T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3V1 나누기 480이 A의 몰수, 4V2 나누기 320이 B의 몰수 해서 계산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몰수 계산해서 V1, V2를 막 조합하는 건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내가 구하는 건 뭡니까? V1보다 V2가 몇 배냐 하는 거잖아. 따라서 V1이 1이든 V1이 2이든 애가 3이든 저식은 성립되게 돼 있으니 문자 하나는 까버리자고. 그래서 P 곱하기 V 나누기 480이 이 녀석의 몰수니까 음, 내가 최대한 이 숫자를 단촐하게 만들려면 V1을 1 6 0으로 바꿔버리면 480. 480 나누기 480이니까 1 이렇게 깔수 있겠죠. 그래서 A를 1몰 있다고 라 깔게요. 그리고 여기 나온 자료가 혼합기체 전체 압력이거든. 그러면 전체 압력과 전체 부피 곱하고 온도 나누게 되면 나오는 건 전체 기체의 몰수 나오잖아. 따라서 전체 몰수 계산 준비해놓자고. 좀 편하게. 전체는 마이너스 1이지 뭐. 대체? 개수도 친절하게 계산 좀 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전부 다 개수 1로 맞춰놓은 거야. 그러면 B는 몇 개가 있는 거지? 음, B는 아, 계산을 하면 어, 4, 8에 30이니까 80분의 V가 있죠. 2는 귀찮아서 안 써요. 따라서 n은 v 나누기 80이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제 마지막 전체 몰수 계산해야지 뭐. 아, 이게 화, 화원이 쉬워. 자, 전체 몰수, p, v 나누기 t.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 음, 3분의 10 곱하기 부피. 음, 160 더하기 이거 v. 나누기 온도 400이니까 400분의 1. 이게 전체 몰수인데 문제는 A가 다 사라졌는지 B가 다 사라졌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저걸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뭐 있어? 해야지 뭐. 그렇지? 따라서 A가 다 사라졌는지 B가 다 사라졌는지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은 하기 편하게 돼 있다니까. 1대 1대 1대 1 마이너스 이라니까 따라서 반응 전의 전체 몰수 합은 기본적으로 전체 몰수 계산을 할수 있는 게 좋아. 그러면 A가 1 사라지면 1배 B가 1 사라져도 1배 그럼 뭐야? 반응한 만큼 빼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A가 첫 번째 다 사라졌다 치면 A 1 사라졌지 1배 그럼 얼마 남어 80분의 V 남잖니 이 꼴인 것이 그래 요거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 8, 5, 40그치 다음에 이거는 5, 20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넘어가게 되면 320 더하기 2V는 요거 넘어가면 3V니까 이 경우에는 부위가 320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뭐잘 찍었네. 마이너스 나오거나 이상한 게 없으니까. 그럼 그냥 딱 그렇구나 하고 달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해설하는 거니까 한번더 가야지. A가 아니고 B가 다 사라졌다면. 자, 다시 살려놓고. 400분의 1 전체 몰수인데. B가 다 사라지면 B만큼만 빼면 돼. 그냥 1 나오지 뭐 그러면 남는 게. 그지 그러면 요거, 슥 지워지고, 슥 지워져서, 3, 4, 10이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면 돼? 120이 나오면 되는데, 그 경우 부위는 음수 나오잖아. 아, B가 다 사라지면 안 되겠구나. 한정 반응물은 A겠구나. 해서 계산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화학 반응식 이지5예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몇년 전부터 쌤이 계속 얘기하는데, 화학 반응식 좀 하셔야 돼요. 이 e 나오죠? V1분의 V2. 끝. 다음 넘어갑니다. 15번. 자, A하고 B가 반응이 도 쉬워. 왜냐하면 반응 속도가 1차 반응이라고 주어졌잖아. 1차 반응 주어졌어. 자, 그 다음에, 음, B의 1차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뭐, 기체의 양 몰수 나왔고, 몰분율 나왔으니, 우리 몰수 구하면 되고, 그리고 부피 줬으니까 부피분에 몰수해가지고 농도까지 구하면 다 끝나는 거이 뭐. 뭐가 뭐더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왼쪽은 A 몰수일 거야. 위에는 B에. 오른쪽은 B에 몰수쓸 거야. 자리 만들어 놓고. 곱해. 0.2 곱하기 0.2 0.04. 됐죠? 애는 모르겠고. 애는 곱해. 어 0.12 되지. 자, 그럼 거기에서 K값 구하라고 했지? 기억뭐20 대입하면 되죠, 뭐. 속도는 A. K, B의 몰농도 부피분의 몰수. 따라서 0.02. 그럼 k는 얼마 나와? 50. 이거 50분의 1이죠? 그럼 넘어가면 50a.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뭐 단위도 맞죠? 세크퍼 마이너스, 세크 마이너스 1승. 다음에 x를 구하는 겁니다. x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속도가 몇배 됐습니까? 두배 됐죠? 여기 속도 항목이니까 속도는 두 배. k는 그대로. 그치? 그런데 부피가 몇 배가 됐니? 2분의 5배. 2분의 5배니까 2.5배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에서 2가 나오려면 위에 분자는 몇 배? 5배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B의 몰수는 5배다 그거 찾는 거지 따라서 이 녀석 B 몰수의 5배니까 N은 얼마? 응, 0.2 오딱 절반이네 그럼 몰 분율은 얼마? 0.5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니은 X는 0.5다 바로 푸는 거고 세번째 디귿 Y하고 A가 같냐? 비교하면 되죠 뭐 속도 같은지는 자 그러면 부피는 몇 배? 3배 몰수는 몇 배? 세배 그럼 몰 농도는 몇 배? 부피 세배 부피 세배 3배. 몰수 세배니까몰 농도는 그대로지. 그럼 B의 몰 농도가 같거든. K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다 같고. 그러면 속도는 몇 배? 그대로죠. 그래서 이거는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A이다. 맞네요. 기니디가 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식 가지고 그냥 대입해서 몇 배? 몇 배? 몇 배? 이것만 하면 돼.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3점이죠. 아이쿠, 땡큐 베리 맞치 됐죠? 네, 다음 가요.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힘든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그냥 풀면, 어이쿠, 좀 하고요. 쌤이 그, 그, 표형상수 계산을 할 때에는, 음, 약간 좀 빨리 풀거나 하기 위해선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 어... 뭐뭘 수로 쓸 건지 농도로 쓸 건지 몰 분율로 쓸 건지 부분 압력으로 쓸 건지 좀 생각해 보면 좋고 요즘 추세를 보면 몰 분율도 은근히 좀 써야 요몰뭘수 쓰는 게 기출 다 따져보면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요. 그게 편할 편하다는 거죠. 원래 그게 사실은 몰 농도로 표현한 다음에 PV는 NRT를 엮어서 쓰는 건데 미리 우리가 엮어 가지고 식 만들어 놓고 보자는 거야. 이 일이,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Okay?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 1, 2, 1몰인데 어머, P 곱하기 V 나누기 T 온도는 다 똑같죠? 그럼 T는 1로 나누면 P 곱하기 V가 몰수 P 곱하기 V가 몰수인데 N은 4PV 나오고 N은 2V 나왔어 변수가 P도 있기 때문에 뭔가 깔 수가 없네 V는 내가 원하는, 원하는 대로 깔 수는 있겠지만 따라서 이 P를 내가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 니온에서 P를 구하라고 돼 있다니까 야 몰수 P라도 나오게 되면 P를 구할 수 있겠지만 애도 몰수가 얼마인지 몰라. 따라서 니은 보기 P값은 절대로 PV는 NRT만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고 뭐? 그렇지. 평형 상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평형 상수를 이용을 할 건데 쌤이첫 번째 체크할 거 우리 키출에도 봤었잖아. 왼쪽을 1이라고 합시다. K1 오른쪽을 2라고 할까요? K2 입이 기억납니까? 문제 좀 풀어본 친구들은 봤을 텐데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 풀때 어떻게 풀었어? k1 따로 구하고 k2 따로 구해서 나눗셈 안 했죠. 그냥 k가 어떤 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각각의 요소들이 몇 배가 되는지를 우리가 활용을 했었잖아.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계산을 들어간 거잖아. 그치 따라서 애도 K값을 뭘쓸 건지를 가지고 내가 압력이 몇 배인지 한번 계산해 주자고. 근데 이제 내가 바로 부피 갔다가 PV는 NRT 해가지고 안 가고 바로 압력으로 뽑아낼 거거든. 그러면 압력, 이것도 게다가 부분 압력이 아니고 전체 압력이니까 전체 압력이 들어가 있는 식이 바로 뭐지? K값은? 네, 씁니다. K는 몰분율로 쓸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좀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수능으로 본다면. 이런 식들은 머릿속에서 쫙 펼쳐져야 돼. 그래서, 아, 뭐분의뭐분의 뭐니까 너몇 배, 너몇 배, 너몇 배로 그냥 숫자 쫙 하나 쓰고 나올 정도로. 세번지 해설하는 거니까 시간 써줄게. 따라서 몰분율로 표현하게 되면 밑에는 A 몰분율의 1승. XA라고 써야 되는데 귀찮아요. 다음에 B 몰분율의 1승. C 몰분율의 1승.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뭐가 나오게 되는 거지? 예, P분의 Rt 그리고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니까 1 근데 내가 하는 건실제 구하는 게 아니고 몇 뺀지만 내가 지금부터 따져볼 거기 때문에 일정한 Rt는 다 까버릴게요 그러면 까버리면 이 값은 P분의 1 떨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애나 n 나 온도가 같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게 1번에 비해서 2번이 몇 배냐 A에 비해서 A가 몇 배냐 이 값은 항상 1이 나와야 돼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몰분율이에요 A는 전체가 4분의 1이었는데 A는 전체 4분의 1이니까 A의 몰분율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다음에 b의 몰분율은 4분의 2에서 4분의 1 됐잖아. 2에서 1 됐으니 n은 2분의 1배가 돼버렸고. 그치? c의 몰분율은 4분의 1에서 4분의 2가 됐으니까 c의 몰분율은 2배가 된 것이. 그거에 따라서 이 값은 몇 배가 됐어? 넘어가면 4배가 돼요. 근데 곱해서 이 값이 1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값 전체는 4분의 1배가 돼야 되고 따라서 p는 몇 배? 4배가 됐다는 거. 아! 원분의 투잖아. 이 녀석에 비해서 P가 4배가 된 거야. 4배 돼서 이 e 기압이니까 N은 0.5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뭐. 요거한줄 가지고. 그치? 응. 그러면 0.5인데 음 전체가 P 곱하기 V가 몰수 4 나와야 되거든. 그럼 V도 좀 조정 좀 해놓을까? 그럼 0.5 곱하기 8 하면 되는 거지. 부피 8로 잡아줍시다. 그럼 N은 4V가 8이니까 2가 되잖아요. 그럼 2 e 곱하기 2에서 N은 몇 몰? 4 몰. 따라서 X는 예 1몰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기억 X는 1이다. 됐지? 니은, P는 0.5다. 해결됐죠. 이제 d 귿만 풀면 되는데 콕을 열어서 표형 상수 대입해서 얼마 를만지는 대부분 우리가 역산을 하고 그 값이 뭐보다 크다 작다 했을 때이 값은 상당수 문제가 초기 값이 나온다고 라 했잖아. 따라서 초기 값으로 따져보자고 그럼 AB 쫙 하고 섞어버리면 섞었을 때, 평형이동 안 했을 때 B는 이거 1이니까 3몰 되고 C는 하나의 2니까 3몰 되죠. 따라서 이동이 없으면 1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정반응이면 이 값이 어떻게 되고 역반응이 우세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내가 따져주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3, 3 넣었을 때 정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야는 내가 K를 계산해서 Q를 계산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니들 그 화투에서 이런 거 보잖아. Q하고 K가 같다. 누가 크다, 누가 작다. 내가 그걸 그렇게 쓰면 K분의 Q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K분의 Q가 1이면 평형인 거고 K분의 Q가 1보다 크면 Q가 먼저 갔으니까 역반응 우세가 되고, 그렇지? 요 값이 이렇게 되면 그렇지, 정반응 우세잖아 그렇지?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같은 식가 아니야? 다만 집어넣는 게 평형 농도를 넣으면 K인 거고 그리고 현재 넣은 그 순간의 농도를 넣으면 바로 추가 되는 거니까. 끝났네. 따라서 D급 보기는 이렇게 하자고. K1 왼쪽 거 가지고 할게. 이 녀석에 비해서 이 녀석이 몇배 됐는지 로 따져주자고. 자, 그때 D급 보기는 여기 몰수고 애도 몰수니까 표형상수 몰수로 된거 쓰는 게좀 편하겠네요. 따라서 A의 몰수, B의 몰수, C의 몰수의 1승 곱하기 부피에서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니까 V 그래서 이것보다 이게 몇 배냐 A는 몇 배고 B는 몇 배고 C는 몇 배고 똑같이 따지는 거야 따라서 섞었을 때 A1몰, A1몰이니까 A가 2몰이 있는 거 해보자고 A랑 비교할 거야, A랑 비교 따라서 A1인데 2됐으니까 e A는 2배 다음에 B는 2몰인데 3몰 됐으니까 2분의 3배. 다음에 c는 1몰인데 3몰 됐죠? 3몰 됐으니까 너는 3배. 오케이? 그러면 33 3 지워지고 22 2 지워지니까 이거는 그냥 1 끝나는 거고. 그럼 부피는 이 녀석은 있는 부피가 8리터거든. 근데콕을 열어버렸으니까 전체 부피는 몇 리터? 오케이, 10리터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전체 부피는 8분의 10배 증가했잖아. 오케이? 와, 이 값이 뭐 1보다 크다 이뜻 아니야. 이 값이 1보다 크니까. 그렇지이 에. 네. 따라서 정반응 옷에 역반응 옷에 추가 너무 많이 갔네. 빠꾸해야지 그래서 역반응 옷에. 곳에. 역반응 옷에니까 C는 몰수가 줄고 B는 많아지죠. 그 결과 이 값은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틀렸지. 그래서 이것은 땡.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기억리움 풀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예전에 기출 나온 거예요. K1번, 예전에는 K1번에 K2를 구해라. 한동안 한 3, 4년 전에 쫙쫙쫙 나왔던 그 문제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편하게 푼다 이거예요. 그거 꼭 이걸 써야지 푼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음, 17번.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음. 자 다음은 A로부터 B가 만들어지는 열학 반응식 나왔어 아이고 너무 높아가지고 식은 내가 여기다 써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B 개수 맞춰줘야죠 그런데 이거는 평형 문제 풀어본 사람 알겠지만 평형 문제이지만 평형하고 조금 다르죠 그냥 기체하고 화학 반응식 문제지 왜냐하면 온도 T 1로 잡자고 압력 1이야 부피도 1로 깎버려 그럼 1 곱하기 2 나누기 1이니까 몰수는 2몰 있다 쓰는 거고 다음에 압력은 1인데 부피는 1이고 온도 1이니까 몰수가 1 1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있는 A하고 B의 몰수는 같다 했으니 절반씩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A는 0.5몰 B도 0.5몰 그럼 그 과정에서 몰수 나왔고 저걸 통해서 몰수의 변화 구할 수 있으니까 B가 0.5 생겼을 때 A는 얼마? 1.5가 사라졌잖아 그래서 1.5 대 0.5 따라서 개수비는 몇대 몇? 대 몇? 3대 1이구나. 그래서 기억보기 B분의 A는 2분의 3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후다닥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보기 엔탈피 값 구하는 건데 니은보기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봐연 PV는 NRT에서 평형이동 있을 때에는 기체의 몰수가 바뀔 수가 있거든, 피스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따라서 그때는 뭐 일단 몰수는 일정하다 놓고 보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나에서 다루갈때 압력은 일정이거든. 자 그런데 온도는 두배가 됐는데 부피는 두배가 아니고 오케이 세배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몰수는 일정할 수가 없지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간다 이거고 그럼 개수 맞췄으니 더 많아지는 쪽으로 가려면 역반응이 우세해야 되겠죠 아 역반응 온도를 올렸더니 역반응 우세 B의 양이 주니까 K값은 줄어드는 거고 그럼 이 반응은 뭐 발열 반응이구나 그게 니은인 거야 그래서 피스톤에서 평형 이동과 같 압력과 온도와 온도 온도와 부피 변화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할때 몰수는 일정하다 놓고 먼저 따져본 다음에 어더 많아졌어 더 많아 더 적어졌어 비교하시면 평형하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다음에 티귿 다에서 a의 몰분율 구하죠 이것도 뭐 전체 몇 개입니까 여러분 3 나누기 2니까 1.5 몰있잖아요 1.5 몰 그럼 이걸로 한 방에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반응 전에 전체가 2, 반응 후 전체가 1.5. 그러면 전체 변화량은 오른쪽 갈수록 마이너스 2거든. 그런데 2가 1.5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0.5가 감소한 거야. 2가 아니고 0.5니까 몇 배? 4분의 1배. 그럼 생성물도 몇 배? 4분의 1배. 따라서 B는 얼마 생겼지? 4분의 1몰. 합쳐서 1.5는 2분의 3, 4분의 6이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 어, 4분의 5몰. 이렇게 하시면 되죠. 따라서 A하고 B의 몰수비는 5대 1이니까 A의 몰분율은 얼마? 6분의 5다 해서 디귿도 맞죠. 평형이라기보다도 그냥 평형의 개념 하나 조금 하고 개념 그리고 실제 필요한 계산은 화학 반응식 그리고 기체 이쪽 파트 문제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2점짜리죠. 다음 문제. 음. 다 치우게. 자, 기체 반응 실험인데, 아우, 저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식을 하나 쓰려고. CH4, 다음에 EO2,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EH2O인데, 이 녀석이 액체야. 근데 문제 보니, 반응 후에 혼합기체의 밀도, 기체, 기체 나왔기 때문에, 어, 저기 혼합기체의 밀도는 기체 전체 묻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기체의 변화량 쓰려고. 부피라 쓴건애지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3개 사라지고 1개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다. 써먹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준비만 해놓죠, 뭐. 안 써먹으면 패스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WW 질량 나왔고 이것도 W니까 W를 그냥 특정 숫자로 까주는 게좀 편하겠네요. 그리고 CH4하고 O2가 W 질량 나왔기 때문에 개수는 1대2 몰수 나왔으니까 질량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바꿀까? 우리가, 1대2 반응인데, 음, 이거는 분자량이 16이잖아. 여기, 아탄 칸이 모자란다. 16. N은 분자량이 32이잖아. 따라서, 분수가 좀안 나오도록 바꾸면, W를, 예, 32로 쓰면 좀 편하겠네요. 왜냐하면, 5 곱하기 32. 분자량 30인데, 5 곱하기 3십이니까 N 5 떨어지고, 이거 분자량 16인데, 32로 바꾸면, 이몰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내가 w를 32로 바꿨으니 이값도 바꿔주면 돼 그럼 얼마로 바꾸니 w32 대입하면 48에 32 835k 24라고 쓰면 되죠 자 이제 온도와 압력 처리합니다 우리가 기체의 몰수는 기체의 몰수는 pv 나누기 t거든요 음 온도는 일정하네요 이렇게 지웁시다 그럼 pv로 쓰면 되거든 따라서 pv 숫자 나왔잖아 1 곱하기 3 음. 그래서 P 곱하기 V 하면 몰수인데 1 곱하기 3 하면 그냥 3 나와. 그런데 3이 아니고 이건 실제 7이라면서. 그럼 식을 좀 계량하면 되지 뭐. 야 P하고 V 곱한 다음에 거기에 3분의 7 곱해. 그러면 몰수가 바로 나올 거야. 그래서 계량한 식 하나 썼어요. 이 식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T분의 PV인데 내가 이렇게 쓴건 T를 7분의 3으로 놨다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 PV에 3분의 7 곱하면 몰수가 나온다. 그럼 이제 몰수 우리가 2,5 그대로 다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다한것 같은데 1대2 반응인데 어, 애가다 사라지네요. 그럼 메테인이 2개 사라지면 산소는 4개 사라지니까 5가 아니고 1이 남고 어 1대1이니까 CO2는 2몰이 남는 거죠. 얘는 뭐 4몰인데 물이니까 일단 패스하고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가 기체 밀도거든 따라서 기체의 밀도재료 씁니다. 밀도는 24인데요.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 있으니까 질량 얼마? 32 곱하기 1, 32고 CO2 분자량 44인데 두개 있으니까 질량 얼마? 88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두 개를 싹 하고 더하면 88하면 120 떨어지네. 그럼 부위는 얼마? 음. 5 나오겠죠. 5분의 120이 24 나오니까. 그렇지? 따라서 부피는 5리터 그럼 이게 3리터인데 합쳐서 5되라면 N은 2리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만 CO2의 부분 압력 이식 쓰면 되죠 뭐 따라서 CO2의 부분 압력 곱하기 이산화탄소는 전체 5리터에 퍼져 있으니까 5 그리고 거기에 3분의 7배를 해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CO2의 몰수가 나올 거야 이거니까 그럼 구했잖아요 넘어가면 5, 7에 35 분모 3, 2, 6 분자 그래서 35분의 6딱 나오죠. 끝. 그래서 답은 35분의 6. 어, 1번인데 예? 그래서 답은 1번 됩니다. 됐죠? 예. 다음 넘어가요. 예스, 예. 오케이. 네. 어, 19번은 확 반응 속도인데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서 깜짝할 뻔했 너무 정말 쉽죠. 1차 반응이라 주어졌고 온도는 둘다 T로 갖다 돼 있으니 반감기는 일정한데 얘나 얘나 그렇죠? 반감기는 같겠죠. 그럼 반감기 따시면 2.4 변했어. 1.2 변했어. 그거에 반또 0.6 변했어. 그럼 반감기는 T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억보기 묻는 거고. 그럼 애도 반감기가 T초니까 T초가 반감기니까 얼마 변했지? 이때 차이값이? 0.3이지? 그럼 여기는 0.6. 0.6이 증가해서 1.8이니까 n은 1.2 되겠죠, 뭐. 그지 이건. 자, 우리 개수 맞출 건데, ea, 화살표, bb, 자, 다음에 1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개수는 요거 가지고 풀지. a의 초기 농도가 1.6 돼 있거든? 그럼 반감기 한번 지나게 되면 a가 딱 절반, 그렇지, 남아있는 거야. 그럼 A는 얼마 반응했어? 0.8 사라졌거든. 그런데 생성물은 얼마 생겼지? 1.2 생겼지? 따라서 이게 A의 변화량이고 이게 생성물 변화량의 합. 따라서 이두 개의 몰수 변화? 이 값이 바로 뭐? 오케이, 개수 비잖아 따라서 몇대몇 몇 나와? 2대3 나오지. 그게 바로 A의 개수와 생성물 개수 합 3. 그럼 A가 1이니까 B는 2 e 되는 것이 뭐? 그래서 이거 묻는게 리온이죠. 화학 반응식 기본좀 알고 있어 그거예요. 아, 이번 6월 평가원은 화학 반응식 관계된게 무지 많네. 0에서 3T 동안의 평균 반응 속도는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 감소한 A의 양을 똑같이 비교하셔도 되고, B의 양을 비교해도 되고, 그 다음에 생성물 C의 양을 비교해도 되고, 또는 생성물 전체 양을 비교해도 돼. 따라서 이걸 일관성 있게 같은 걸로 비교해 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는 B가 4점이다라고 돼 있으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합쳐서 그렇지 B, C 합쳐서 2.1이잖아. 그럼 비교를 하려면 똑같이 B로 맞춰주는 거야. 그럼 전체 생성물이 3 생겼을 때 B가 2니까 전체 생성물의 3분의 2만큼이 B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전체 2 1에 3분의 2만큼이 B니까 3, 7, 에 21, 7, 24, N은 1.4 되는 거죠.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 3T 동안에 N은 4.2가 생겼고 N은 1.4가 생겼으니 a 보다 a 가몇배더 빠른 것이 3배가 더 빠르네, 속도가. 따라서 평균 반응 속도는 가에 가, 나에서보다 2.1, 4.2 하면 2배니까 그거 주의하시라고 그거 묻는 거니까. 아, 이 정도는 다 알죠. 뭐, 주의할 것도 아니고. 그냥 3배다. 그래서 땡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연됩니다. 쉽죠? 이것도. 그냥 주로 문제. 다음 문제 갑니다. 마지막 20번. 와우. 음. 표형상수죠 어쨌든간에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좋은 게 있네요. 전에는 6평 보면은 권한도가 반쪽 짜리인데 지금은 6평 보면 나올만한 권한도 범위까지 다포함되어 있잖아요. 공부하기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더 많은 문제들을 볼 수는 있겠죠. 자 20번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그리고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가 나왔습니다. 혹시 전체 몰수 계산할 방법이 잘지도 모르니까 뭐 이거 쓰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리니까 준비는 하나 해놓자고요. 플러스 1이라고 해서. 가장 걸리는 게 N입니다. 그래서 N을 좀 처리할 건데 어 이거 보니까 1리터 1리터 같고 몰수도 같고 온도도 같고 온도 같으면 평형상수도 같고 그러면 압력도 같겠죠. 1기압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서 평행에 도달했는데 이거부터 출발하죠. 몰 분율, 비율, 비는 깐다 했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n 이라 놓고 막 계산하면 나중에 막 n, n, n, n, 뭐, n, 뭐, 아우 복잡하다니까 그래서 n을 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깔느냐? 이거 먼저 깔라고 그래서 b의 몰 분율은 11분의 6은 b가 6몰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쓸게요. 그래서 반응 후에 6몰에 b가 있는 거야. 그럼 합쳐서 11몰이니까 A는 5몰이 있었던 것이. 그럼 애초에 A는 몇 몰이 있었을까? B를 6 만들려면, B를 2 만들려면 A는 하나가 사라진 거거든? B를 6을 만들려면 A는 3개가 사라진 거야. 3개 사라져서 5몰이니까 A는 아, 얼마? 8 되는 것이죠 축하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깝니다. N은 8. 앞으로 얘기 보기도 N은 다 8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여기 n 하나 있네요. 8 넣으세요. 그럼 얼마나 오지? n을 8 넣으면 10분의 8이니까 2 나누면 5. 4, 9, 36. k가 5분의 36이 나오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가? 가 가지고 맞춰보면 되잖아. 그러면 가에서 k 값은 몰수로 씁니다. 몰수로. 아 혹시나 싶어서 또식 써줘야지. 아 참. 그래서, 몰수로 쓰게 되면, A 몰수의 1승, B 몰수의 제곱 그리고 부피의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야 되니까, V의 마이너스 1승, 그냥 부피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 뭐. 계속 서 그거 머릿속에 딱 넣어서 대입만 하면, 음, A는 5, B는 6, 6에 36, 부피는 1이니까 끝. 끝났네. 오, 같네. 따라서 ᄂ은 맞다. 이렇게 치는 거죠. 됐죠? 예. 어라? 그랬더니, 이거 앞에서 푼 문제하고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제 기체니까, PV는 nRT 가지고 몰수를 계산할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n은 8인 거야. 애도 8. 어차피 1기압 같으니까, 이걸 내버릴까? 압력 곱하기 부피. 나누기 온도는 1로 둘게요. 그럼 압력 곱하기 부피가 몰수거든. 따라서, P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는데, 내가 n을 8로 깠어. 그럼 1 곱하기 1이, 1이 아니고 8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건 뭐, 그냥, 조금 스케일만 바꾸면 되지 뭐. 그래서 P하고 V 곱한 다음에 애들아8 곱해. 그러면 몰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스케일을 조금 바꿔놓자.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 기억 보기. 1에서 A의 부분 압력?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A의 부분 압력 곱하기. 이런 부피가 1리터니까 항상 1이거든. 그리고 곱하기 거기에 8이라는 걸 해줘. 그러면 A의 몰수. 5몰이잖아요. 5가 나올 거야. 따라서 A의 부분압력 얼마? 8분의 5. 맞네요. 뭐. 디귿보기. E에서 혼합기체의 부피인데 이거는 이거 가지고 막 표형 얼마 감소했니 해서 대입하면 좀 피곤하니까 역산 들어가자고. 역산. 오케이. 역산. 자, 그럼 역산을 들어가게 되면, 뒤급보기는 예, 요것 쓸게요. 몰수 관계된 K값. 몰수, 몰수, 부피 나왔으니까. 그러면 각, 각각 A하고 B의 몰수가 얼마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 그럼 그걸 알려면, 반응전에 A가 8몰인데, 혼합기체 전체 부피를 이용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전체, 그렇지, 전체 몰수인 거죠. 그럼 여기 대입하세요. 압력은 1이니까 그대로 1 쓰시면 되고, 부피는 7분의 10 대입해. 7분의 10. 곱하기 8 하시면 얼마 나오지? 아 7분의 80반응후전체 몰수가 7분의 80 근데 반응 전에는 몰수가 얼마야? 분수 맞춰주자 7분의 87에 56이잖아 따라서 얼마 변했지? 7분의 얼마 변했니? 24가 변한 거거든 7분의 24가 오케이 야, 그러면 이거 쓰면 되는 거네 전체 변화량이 24 오케이? 정확히 말하면 7분의 24 그러면 B는 얼마 생겼지? 전체 변화의 두 배만큼만 생기면 되거든? 따라서 반응 후 B는 얼마가 있냐 하면 7분의 24에 두배 하면 되니까 48분의 B. 그러면 합쳐서 7분의 80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7분의 48 맞죠? 어, 2배에서. 그러면 합쳐서 7분의 80 맞죠? 계산 잘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7분의 18, 7분의 80 맞죠? 그러면 합쳐서 80대야 되니까 7분의 22야? 아, 30. 오케이. 32몰의 A. 이렇게 나왔네. 대입하면 되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대입했을 때이값 자체가 1 나와야 되거든. 오케이? 그럼 대입하면 아, 1이 아니다 5분의 36이 나와야 되거든.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네. 그럼 A, 7분의 32. 밑에 있으니까 32 밑에 7위로 올려야 됐고 B는 7분의 48, 7 밑에 쓰고 위에 48 그런데 B의 제곱이니까 2배씩 곱해 주자고 그 다음에 부피의 분의 1 부피는 7분의 10리터인데 역수취했으니까 뒤집어주라 이거죠 10분의 7, 계산합니다 7, 2개, 7, 2개 치워지고 32는 16으로 나누면 2, 16 나누면 3 이렇게 치워지고 다음에 N은 2, N은 24 이렇게 치워지고 다음에 이거 이거 치워지겠다. 2는 12, 2는 5 치워지고. 그러면 계산하면 남는 게 밑에는 5, 위에는 3 곱하기 10이니까 36 해서 K값 5분의 36, 니은 복이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 그럼 맞다는 거야. 계속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기니디가 그냥 대충. 어머나, 너왜 저거 넘어 뭐 가니 어, 풀리네요. 와. 하여튼 간에, 문제가 쉽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쉽진 않은데, 어, 쨌든 여러분들 같은 문제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또 표형 쪽이, 이번에는 표형 쪽 계산이 좀 어려운 게좀 있네요. 기체도 그렇지만, 그리고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가 화원에서는 막 자료 해석 쪽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런데 화투에서는 이런 이런 계산 할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계산들 있잖아. 뭐, 그거를 좀, 어, 잘, 좀 아주 느긋하게 할 정도로 연습은 조금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집어서 갈수 있는 거니까. 여튼, 6월 평가원 하트 시험 본다고 고생 진짜 많으셨고, 예, 이걸로 평가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